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이 천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최고의 학문적으로 최고의 경지인 우리는 오행설이라는 게다. 에이? 자 오행설은 동양의 우리는 누구 말더나 역학이 아니라 동양의 천문학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야. 그러면 서양의에서 이런것이 무는 것은 우리는 뭘까? 서양에서는? 음. 응. 별자리. 그래, 별자리다, 별자리. 저는 별자리 우리는 별자리 갖고 점을 친 것이고 우리는 오행설 갖고 점을 친 거야. 원래 학문은 이론이 다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맞추는 점을 치는 거야. 이?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점 치는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으면 점칠 이유가 없잖아. 이론적으로 다 풀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월등하게 똑똑한 거야. 청구술는 어떻게, 해? 별자리는 이런 청구, 지구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 여기에 전부 다 별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제 하늘에 별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제 이 별자리가 우리가 따지게 되면 지금의 별자리가 몇 개일까? 이건 알아야 되니까. 몇 개? 눈세수는 무슨 눈세수 있는 사실구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별은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별의 개수고. 별의 개수는 몇 개를 했노? 840개를 했잖아. 840개. 응. 아, 그거는언센스고 별의 개수는 840개였다 했다. 그치? 왜, 왜 840개였나? 동쪽 아래에 백백, 서쪽 아래에 백백, 남쪽 아래에 백백, 북쪽 아래에 800개 하고, 가운데 스무스무그러니까 840개. <웃음> 그, <그럼> 면 이제 난썼어 <나왔으니까. 웃음> 그,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는 이것이 별자리가 13개야. 에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별자리가 13개다. 그런데 이 청구서를, 전동적인 청구를 이렇게 쫙 잘려가게 되면 13개가 되는 거야. 에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3개가 안 되잖아. 달을 보게 되면 12달밖에 안 되는 거야. 에이? 자, 그래서 12달이다. 그래서 이 별자리 중에서 한 개를 뺐어. 이뺀 것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들어가면 빠진 게 안다. 응? 그래서 지금 12개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12개. 한개 응? 그래서 한개 남은 게, 그걸 달 아, 그건 아니그거 개념하고 다르고. 그건 응, 그거는 엄력은 무슨 사꾸라도 인데. 자, 이거는 별자리 천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이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타로 카드도 만들어지고, 우리는 하투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이런게 있는거예요자 여러분들이 고도리가 고도리는 어느 나라 그림책이고 일본 그림책이다 그러나 이 고도리 하는 방법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말이야. 수투라는 수투라는거예요 숫자로 장난치는거 투기하는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본 사람이 정리를 한거야 1년에 12달이라고 계산하고 한 거야 그래서 12까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항상 옛날 걸 고집하다가 우리가 망쳐야 되는 거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어떻게 해? 얼마나 고역을 치했냐 그지 지금도 마찬가지네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 논문 지금 이 검색만 하면 오픈하는 거야이야 논문이 딱 들어오면 교육부에서 딱 청금을 해갖고, 쫙 풀어갖고, 복제만 당장 하기 취소해보고 해야지. 학교에서 그논문이 접수되면, 뺏긴 거는 바로 취소, 취소해빼야지 그게 뭐, 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나라인데, 그걸 왜 못하겠노? 왜 안하겠노? 미친 교수들 때문에 그렇지. 맨날 뺏기갖고, 해쳐먹는 거. 응? 그걸 못하게 해갖고, 그걸, 못하게 막 개발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다 이 말이야 막는 거야 우리나라도 다 그래야 돼 특허만 그러는게 아니고 특허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정이니까막 막 검색해 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했지 학문적으로는 우리는 완전 개떡이야 이 말이야 이거는 12개 별자리인데 이오행설은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대단한 거야 옛날에,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는 풍수가 천문지리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풍수지리 가니까. 이, 내가 이 적어놓은 거는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 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다섯 개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백과사전에 뭐, 엄양오행설. 저거 다 고쳐야 돼. 엄양오행설, 그거는 완전히 순, 말도 안 되는 순 사쿠라 논리다 이 말이야 내가 자꾸 사쿠라를 해서 미하지만 엄양오행설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엄양오행설은 그 미친놈들이 만드는 거야 그런데 오행설은 우리 인정해 줘요 대단히 쓰는 대단한 거야 자 보자 옛날에 지구에서 사람이 또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옛날에 그 천문 지리를 하고 풍수 지리에 아주 뛰어난 대풍수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 했다 대요 어디로 갔다 대요 산으로 산으로 높은 산으로 갔다 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높은 산으로 자꾸 올라간 거야. 이 사람이 바로 도인이라는 거다. 그때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산으로 갔겠나?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해서 간 거야. 근데 지금은 도인이라고 하면 어디 가는가? 산으로 가지? 어디로? 이산 동굴에 가든지 골짜기에 가든지 여 바위 밑에 가든지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귀신이지 그렇잖아 꼭대기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안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니까고 어떻게?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대단한냐면 지구가 있으면 했지. 자 여기에 지구보다 이렇게 다섯 개 별이 이 해가 있다면 자여기더도 별이 있긴 있어요 그지 자 그런데 요것이 있다는 거다 여기에 우리는 해가 있고 아, 달이 있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 어, 목성 토성 일체 여기에는 너무 몰아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력 쓰는 것도 자, 우리가 이 달력도 다 그냥 만들어 놨잖아. 월화수목금토일 해 갖고. 여기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아이가 이거. 맞지? 지구 빼고도 뭐 자, 월 하수모금토일 맞잖아? 그걸 볼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대했거든.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다섯 개. 이거는 고정이 돼 있다는 것을 벌써 알았다. 해는 해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죠? 달은 이거 빙빙 도는 거라고, 어, 도는 거라고 알았고. 그런데 우리는 달은 안 치다 이 말이야. 왜? 벌써 선조들은 옛날에 이게 다리 지구를 돈다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행. 이 다섯 개의 별들이, 이 다섯 개의 별들이 움직임을,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의 운이 바뀐다. 이것이 바로 풍수라는 거다. 풍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별들이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다섯 개의 별이 이렇게 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호작용에 따라서 장호작용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든지 거리가 없든지 이런, 가깝든지 이별하고 이별 사이가 가깝든지 이별이 지구하고 가깝든지 이런 변화를 관찰을 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대 네. 원래는 대풍 태수야 ,이. 대태수대. 작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인간을 괴롭히게 만들고 큰 홍수가 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금 보면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 대풍 태풍이 했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진짜 태풍이야이. 이렇게 엄청난 가뭄과 홍수와 이런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야. 이거는 참이것이다이 말이야. 이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행이 필요한 거야. 오행을 갖고 이것을 푸는 거야. 자 내년에 우리는 가마질 것이다. 내년에는 뭐 온다고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는 태풍이 자주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한 것이 우리는 바로 풍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뭐. 여기에 여기 오행이 이렇게 작용해갖고, 어? 폭풍우가 오고, 물이 가뭄이 지고, 우리가 물이 어떻게? 홍수가 지고, 이런 것인데, 이게 와, 가슴 귀신으로 확딱 히들 딥이 짚어. 그래갖고 풍수를 갖다가 이상해갖고, 갖고 귀신 탈령만 하는 거야. 양탱, 엄탱 해갖고, 에 이래갖고 귀신 탈령한 거야. 에이?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이것이 아주 험악하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고려시대 때야. 고려시대 때 불교가 융성하면서 완전히 불교가 사기친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섭성이돼 갖고 지금까지 이풍사하는 사람인데 다 물려받은 거야. 그 당시 불교가 완전히 지금 불교하고 완전 히 다르지. 그때는 어떻게 고려시대 때 불교는 완전히 뭐왕 이런 뭐 갖고 놀았다 그죠. 신도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막 갖고 노란 거잖아. 누구말따나, 뭐, 궁해 같은 거는 지갑만 머리 갖고 미륵불이 해가지고, 막, 국민들 조지 보고, 그 근데 그 사기친 거를 갖다가 안주까지 그어고 이것이 이론이라고 펼치는 것이 풍수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야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이제 그 어떻게, 오다 보니까, 과학으로 밝혀진 것들은 어떻게 자기도 사기 못치잖아, 그죠?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럴 게 없는 거 어떻게 귀신 타령을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신 타령하면 안 된다 이분이 귀신 타령 응? 이것이 바로 풍수야돼 이것이 오행설이엄마나 중요한 건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 갖고 내려온 이론들이 지금 보게 되면 한 개도 안 맞다는 거 점도 전부 다 사기야 100% 사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설명해 줬지 유튜브 가서 보셔요 오행설의 상생상극이 한 개도 올바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도 올바른 게 없어요 그걸 갖고 뭐엄양오행설이고난리지기샀고 온갖 백과 사전까지도다 그렇다 우리나라 쪽팔리죠 이게지 얼마나 쪽팔리는 한 개도 맞는 게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온 천지 막 쓴다 뭐. 한의사도 쓰고 뭐 나라도 쓰고 교육부도 쓰고 이런 것도 가르치는 학교에 돈 주고 갖고 세금 갖고. 이러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이 돼. 그지? 이것이 천문의 원리예요. 그러면 천문의 원리에서 더나갖고 우주의 진리라 하면 우주의 진리를 우리는 다 모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밝혀진 것까지는 가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진리라 하면 뭐까 또 처음부터 귀신 타령한다 이 진리를 나눠 놓고 처음부터 종교가 탄생한 거야자 참, 온갖 참자자자자진리자진리자자자자자자자고 나중에 어떻게 도자자는 것이 자자 웃기는 소자지자도자 무슨 도고 자자 나발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는 사람이 한자자라자자자자자자도자자자자 그제 그거 갖고 또 사기친거야 말이야.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그제참미치아이가 진리가 맞나? 맞나요? 아이고. 참 우주의 진리는 여기에 무슨 종교가 있으면서 무슨 귀신이 붙어있고 무슨 신이 있고 이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잘못된거야. 진리는 귀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진리은 무슨 기준이 성령이 해도 하고, 성령이 하는 말씀이가, 아이고, 그것도 정말로 웃긴다, 임마. 우리나라 종교는 막. 자, 이거는, 이고 이거 여기서는 우리는 귀신 탈행하면 안 된다, 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학문이 논리다. 학문적으로 논리가 우리는 정해져야 되겠지, 그치? 학문적으로 우리는 논리가 정해져야 된다. 지금 보면 뭐 숫자 의 개념 해갖고 숫자 갖고 하라면 1부터 82수 1부터 82수가 있으면 1부터 82수도 있어야 되고 3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제 그거는 논리도 맞지도 않은 거야 이? 그래서 학문적인 논리가 없는 거야 아 점치는 것이 무슨 학문이고 이? 누구 말자나 역학 책들은 전부 다그 책을 쓰지 말아야 돼다 폐기 처분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인간 다 조짓다는 거래 맨날 뭐 이? 역학 책은 좀더 없이 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 이론은 인증해야 된다. 과학 지금 그지?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된다. <웃음>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의 법칙은 우리는 논리 된다. 이것이 이것을 기반을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이 학문이 되겠지? 논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논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서 풍수를 하면서 우리는 뭐 갖고 한댔지? 이 갖고 한댔잖아. 그렇죠? 이 갖고 한다. 내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이 숫자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숫자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한자 한 개가 있다. 그지? 자이 수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대. 자 만드는 뭐? 우리가 이 천풍 지풍을 풀 때는 우리가 필수 증기이 있어요. 자 처음에 우리는 운명수를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인연수를 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지풍수를 풀어야 되고 자네 번째는 우리는 천년수를 풀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귀신수를 풀어야 되고. 이런 수들이, 부지기 수가 많이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다섯 개 수를 적어 놨는데, 자, 이 다섯 개 숫자에 숫자의 의미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야 되겠지. 그러면 무엇이 다른지 알아야 될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수 해놔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자. 이수 해놓게 되면 아, 우리 천부경 푸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수 해놓고 나면 숫자 숫자 이거 한 개만 갖고 푸니까 답이 있겠나? 우리 천부경 갖고 하나 해보자 일단 1이라는 숫자다 그제 이건 우리 1이라는 숫자가 뭘까? 뭐를 뜻하겠나? 천부경에서 저 1, 하나, 저것을 갖고 하나라고 이것을 푸니까 천북이 풀리겠나? 그쵸? 풀릴 수가 없다는 거다. 저뭐 일이고? 저일 맞겠나? 여러분들이 다른 걸 몰라도 여기에 천북경에는 11개의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11번 쓰여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일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일 처음에 일자는 뭘까? 음, 진리. 맞나? 제일 끝에 있는 일자는 뭘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웃음> <웃음> 자, 첫,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진짜 진리야. 아니? 진리란 쭉 가다 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똑같다는 소리다. 진리는 똑같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풀어갖고 다르고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이거야. 진리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어떻게 진리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슨 진리를 논하겠노.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보게 되면 여기는한 20가지 이상의 뜻이 있어요. 이세요? 자, 그러면 이름 뭘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도 있고 한 개도 있고 어떤 또 있고 근본도 있고 하늘도 있고 똑같은도 있고 독일하는 뜻도 있고 어? 뭐이수가 이 의미하는 이럴수 의미가 요즘 사진 찾아봐 이 의미가 다들 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저 안에 들어 있는 숫자는 전부 다 일이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근데 저기 갖고 막 숫자로 가서 계산해 갖고 일이 어떻고 이것을 우리가 푸니까 그 답이 있겠나? 그렇게 전부 다 어떻게, 해? 저기에서 있는 건 진리인데, 이 진리는 뭐 귀신으로 푸는, 귀신은 뭐가 어떻고, 뭐 우주는 뭐가 어떻고, 우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런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풀게 된다는 거다. 이? 여러분, 배우게 되거든. 이거 배우는 거야. 이? 그럼 이 숫자가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자첫 번째 이 숫자는 무슨 숫자가? 이 숫자 숫자겠지, 그죠?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숫자는 뭐가? 숫자의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겠나? 모르겠다 이거지. 말안 한다 이거지. 이것이 우리는 목숨이라는. 자, 이게 목숨과 수명은 똑같은 거지만, 네 번째는 우리는 비법도 들어있고, 이거는 우리는 해결도 들어있고, 여섯 번째는 풀이도 들어있고, 일곱 번째는 방책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쭉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 수라는 숫자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되는 운명수, 인연수 이런데 전부 다 이것이 우리는 숫자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다. 단지 우리는 기록은 숫자로 해놨지만은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르다. 우리 한 풀로 보자. 운명수 하게 되면 운명번호 이 숫자다 그제 이런 번호. 그래서 우리는 운명수를 유일하게 운명번호라고 하는 거야. 운명수를 유일하게 우리는 운명번호라고 하는거다 나머지는 전부 다이 번호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로 써있어요 알겠어요? 숫자라는 의미가 아니다는거다 그러면 집 인연수는 뭘까? 아니 그렇게 요 숫자 이자자는 이 뭐냐 인연 이거 풀어봐. 인연 풀이 맞겠지그지 이 숫자는 인연풀이야. 이 지풍은 뭘까? 땅에서 부는 바람을 막는 거. 이거는 방책이다, 그제? 이거는 천연이다, 천연이다, 그제? 자, 천연으로 얽혀져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거야. 이. 푸는 방법이다, 이게. 이거는 귀신을, 귀신수라는 것은 뭘까? 귀신번호? 귀신의 번호가 있나? 이? 귀신에는 뭐몇번 이런 게 있겠나? 이 귀신을 어떻게? 이게 뭐갖고 귀신을 우리는 막는 거 이거는 통합되겠지 귀신을 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귀신을 막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수를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숫자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다 응? 숫자가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귀신과 관련되는 귀신수, 또 귀신과 터와 관련된 것은 지풍수, 터와 관련되고 가족과 관련된 것은 천연수, 사람과 관련된 것은 인연수, 나와 관련되 있는 것은 운명수,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수들이 자연의 위치에 따라서 오행의 작용에 따라서 오행수이다 음량 오행이 아니다. 작용에 따라서 매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다. 그지? 우리 도인들이 어떻게 산으로 올라간 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찰하러 왔다 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풍수들이 여기 있는 건 전부 풍수다. 그지? 숫자가 풍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다. 풍수와 관련된 수 이것을 풀 때는 이몇년 해와 해에 따라서 몇년 달라진다는 거다 몇년몇년 몇년 달라진다는 거다 이?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나와 관련 있는 되어 풍도 달라질 것이요 나에게 타고는 인연도 달라질 것이고 나의 터의 기운도 달라질 것이고 내이 인연도 달라질 것이고 이 귀신도 달라질 것이고 그치? 그러면 그 액기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군도 달라질 것이고 자 이런걸 푸는 것을 우리는 신수가 되는거 이것을 푸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천풍지풍이 되는거야 예, 요 이런 애군이라든지 액기 이런거 인연을 푸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저 신수가 되는거예요 잘못된 거, 내가 다친다든지 낙마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내 신변상 문제 있는 거 이것을 풀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천풍지풍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해가 바뀐다는 이유는 이런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해마다 이 기운이 바뀐다는 거다 그 바뀌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 수로서 푼다 이거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겠지 그치? 우리는 수리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수를 풀기 위해서는 수리 법칙으로 푼다 그래서 숫자가 항상 담겨져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풀어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수 속에 실수 속에서도 이런 거 있지만 은 이것의 근본에 따라서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 이것을 푸는 거야 요거는 그대로 놔두세요. 조금 싫다.